보면은 라이먼 계열일 때, 음, 이거, 전자가 n 이상, 니 그러니까 그, 전자, 전, 그, 주양자 수가 2 이상이 전자 껍질에서, 응. 1인, 1로 이제 전이 한다 했잖아요. 응. 여기 1이잖아요, 라인이가. 그치, 그치, 그치. 여기서 이렇니까 라이, 맞 아, 라이먼이야, 이거. 응, 네, 네. 어, 이거, 이거 모른 줄 알았는데? 발머는 n이 몇으로 떨어지는 거? 는 N이 E로 떨어 그렇지 파세는? N이? 어 이거 알고 있는데 어디를 모르는 걸까? 여기 여기 요기, 요기 스펙트럼? 네 여기 여기도요. 스펙트럼에서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여기 파장을 보면은 파장이 여기가 큰거야 작은 거야? 여기, 여기 여기 여기 이쪽에? 어 여기 파장이라고 나와있잖아 얘네가 파장 파장어 파장이 크지? 파장이 크면 에너지는? 네. 에너지는 작, 작아요. 어 에너지는 작지? 맞아 가시그요어 어, 맞아 맞아. 요그렇 에너지는 반대니까. 음. 어, 아니, 그래서, 그래서 그렇지. 그렇죠. 진동수가 파장에 반비례하지 않아요? 맞아요 그죠당연물리 시간에 들었어요 <웃음> 어,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리 얘는 얘도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정병만에 소소를 소설을...